얼마만이지? 안 맞은게 서울 가는게 얼마만이지? 한 3년 된것 같다 어쩌다보니 좋은 인연이 생겨 김벌레님을 보러 간다 타바스코가 얼마 안 남았다 타바스코가 없으면 손이 떨린다 타바스코 금단현상 그래서 항상 여분을 준비해놓는다 존맛 오트밀 타바스코 개꿀 피자맛 치즈까지 여긴 그냥 피자집 아침밥 피자 한판 이건 씨가 없는 포도다. 나도 검사 받아야 하는데 댕댕이들은 포도 절대 안 된다. 미안 먼 길을 가야 한다. 수분 섭취 발냄새 아니 지네가 많아서 아침 신발 확인사살 필수다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자가용으로 이동했다 처음은 전철 타고 갈 생각했는데 초행길 첫 약속에 늦을 수 없기 때문에 차로 이동했다 가면 쓰고 전철 타면 유튜브 각인데 난 아직 멀었다 서울에 흔적을 남기고 간다 스티커 부착은 불법이다 설레는 첫 만남 우리의 첫만 남은 <웃음> 화기애 애했다 재미있는 일도 하고 끝이 안 좋았다 반려동물을 위한 한자의선 우리 개토끼가 먹는 사료차 오늘 얼마씩 해요? 500원씩 두개 먹을게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늦은 점심밥이다 다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정신이 확 든다 아나 다이어트 중이지 오늘 서울 가서 운동했으니까